2분의 1 어허 오케이 반으로 자르면 그래요 맞아요 반으로 자른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1인 거죠 그죠? 네 어허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어, 이거 되면 두부도 될걸? 자 두부로 가볼게요 자, 이렇게 있던 큰 거를 하나를 잘랐어요 지금 총몇 개로 잘랐지? 세개요 어? 세개가아니대 아무리 봐도 개수 한번 세보시죠 아까 이거 세개라고 하셨는데 아, 그럼 이렇게, 4, 이렇게 5, 자른 6, 것 중에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1 4개요 14분의 1. 오케이. 14개 중에 한 개. 맞아. 정확하게 알고 있네. 맞아. 자, 그러면 이 중에 한 개가 몇 분의 몇이라고? 14분의 1. 어. 그러면 이게 14분의 1이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쓰면 먹었어. 14분의 4 1 4분에 11? 어허! 그렇지! 어, 폴팩트하게 잘 알고 있는데? 오! 쌤은 쌤이 먹은 양을 물어보려고 랬더니 먹고 남은 양을 대답해줬어 와, 야 센스쟁이! <웃음> 음, 어떻게 구했죠? 이거요? 응 음. 찍었어요 오! 감각이 장난이 아닌데?